지금 이 장면은 아, 레인저들이 어,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바이퍼가 아니면은 아, 위로 지금 올려보내지 않는 어,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어, 비서센터에서 어, 지금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번 닐림 여기 잡아주세요. <웃음> 지금 그름, 구름 구름 속에 구름 속. 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올라가기 전 오늘은. 그 레인저가 아, 이게 운전자들, 아, 사륜구동 운전자들 시신 당부를 하네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나케아는 여러분들 그 마우에 있는 할래칼래 달라서 여기는 운전 시 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요거 이제 한약한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한 40분 45분 정도 걸릴 수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에 차가 잘 안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또이 한쪽 면은 아이 절벽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전을 정말 여기는 게 조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우리 그 아이들 아 자녀가 13세 이상만 올라갈 수 있어 요 13세 이 이하라고 하면은 아 어차피 이바이4를 준비를 했다 고해도 정상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아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닐리님 네? 어때? 스릴 있지? 아 어, 무서워요 저에한번 <웃음> 봐봐 상이 올라가서 만약에 이것도 어떤 그 모음 같은 거예요. 위에 이제 정상은 구름이 지금 이게 밑에라고 생각하고 정상에서는 우리가 어 구름을 발 밑에 둔다고 생각하고 아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여러분, 아, 저희 진짜 모음같이 아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정상 다 오니까 어 저희가 이제 이그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차가 구름 위로 올라와서 정상은 지금 매우 날씨가 좋습니다 아마운나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험하는 어떤 챌린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알고 있고 저쪽 한번 일레인 잡아줘 보세요 지금 아 눈이 보이죠 네 눈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자 하와이에도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내렸다 그래서 어, 저희도 오늘 그 눈경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마우나 케아라는이 이름도 어, 하와이 말로 하면 아 신산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흰산잘 보세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맨 꼭대기 아, 해발 4070m 까지 올라가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운전하다라고못 보는데, 야, 진짜 양 옆으로 진짜 눈을 어다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운전 조심해야 돼요. 정상 감이 이게 얼마든지 봐요. 조수석에 타신 분들은 엄청난 광경을 이제 만날 거예요. 네, 너무 멋있어요. 지금 보세요, 저 구름. 어, 아니, 저는 운전해야 돼서, 야. 정말 여러분들 여기 하와이 아, 마운아케 안오고서 하와이 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마을로가 아, 정말 하와이 깡패 하와이 끝판왕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저는 아, 해발 4070m에 아, 하와이에서 제일 높은 산마운아케 아, 왔습니다 사실 지금 어, 숨 고르기도 너무 힘들고 <웃음> 이게 말하기도 너무 힘든데 오늘 그 하와의 이 눈이 이렇게 나 어, 있어갖고 갑자기 그냥 이제 어, 일상에서 어, 이게 특별함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정말 엄청난 그 광경입니다. 요고 아, 이제 제 화면이 아닌 어, 이 설경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하얀 산, 흰산이 이렇게 또여기눈 덮인 산에 어, 산 아래는 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이제 해가 있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화면을 제가 이제 돌리면은 어, 세계 최고의 천문대가 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와서고. 또 여기서 또 뽀뽀하는 사람도 있네요 연인들이 아 너무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쵸? 여러분들도 꼭 이런 순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저 계속 찍을 수는 없고 자이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눈을 한번 이제 밟아볼게요 그쵸? <웃음> 소리 들리죠? 그리고 제가 이 눈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와이들 이렇게 눈이 존재합니다. 자 엄청나죠? 자요렇게 보면은 아차 안에서 어, 커플들이 이제 어, 추우니까 밖에 안 나오고 어요 이제 자연을 보는 커플들도 있고 저렇게 이제 차 어, 본넷 뒤에 올라와서 어 이렇게. 풍경을 보는 이제 커플들도 보입니다 자한 볼까요? 자 멋있죠? 요런거는 할레칼레에서 못 누릅니다 오직 마운하케에서만 누릴 수있는거예요 멋스러워, 어. 겨울에 오시면 꼭 보셔야 돼요. 마우나케아가 하얗게 덮여있으면 아. 무조건 오셔야 돼요. 맞아. 자, 우리 아. 이제 선셋으로 이동할까요? 네. 주변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선셋을 보러 이렇게 나와서 어, 다들 만무리를 어, 이제, 이제 하고 있네요. 자, 자, 너무 아름답죠? 하얀 눈에 천문대 구름 그리고 이 황홀한 선셋 아,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저희는 이제 선셋을 보고 이제 별 보기를 위해서 어, 저녁을 이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이제 라면을 어, 이렇게 먹습니다. 아. 차량 아니 이제 키친이 됐어요 주방이 돼서 간단하게 아, 뜨거운 물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와 이거 100만 불짜리 나면 맞죠? 아 그럼요. 이거는 돈 주고 넘어사 먹습니다. <웃음> 그쵸. 렇 <웃음> 자, 2년에서도 저렇게 드시고 있어요. 1년도 저렇게 드시고 있고요. <웃음> 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지금 별자리 그 짧은 외부로 이렇게 해갖고 보는 건데 이야 엄청난데요? 로또 맞았는데요?